봐, 물고기 물고기 장수씨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하이파이 하이파이브는 잘하면서 하이파이 엎드려 장수씨 엎드려 엎드려 장수씨 엎드려 엎드려 하이파이 엎드려 장수씨 엎드려 엎드려 그 지저고 지저 지저 엎드려 엎드려 지저 지저 엎드려 엎드려 어이 잘했어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, 엎드려.